여행길에 들른 닭갈비집 진세계 전통 닭갈비 춘천에 생긴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미 파주에서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 닭갈비 고기의 비밀편으로 화제가 된 바로 그집 춘천점도 파주점과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셔서 그 맛도 역시 보장됐겠지? 산무양념 사용 금지 MSG 고추장 소금 산무조리 물 기름 뚜껑 산무식재료 질초산 사카린 색소 사용 금지 산모요리 정책으로 더 건강한 요리를 선보이는 곳! 주문과 동시에 주방에서 볶아지는 닭갈비! 얼리지 않은 국산 냉장 닭다리살로만 조리해 맛과 육즙이 아주 살아있을 것 같아! 다른 것보다 살짝 매콤한 양념이 입맛을 돋우고 자연치즈가 기본적으로 닭갈비 메뉴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! 저렴하고 다양하게 먹고 싶다면 갈비 상 코스 추천! 안녕! 밥수리예요! 봉고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? 고반의 도시! 닭갈비의 도시! 이 정도 얘기하면 알겠죠? 춘천입니다! 성공요! 응. 오! 어, 나왔어! 정말 빨리 나오네! 어, 다 해서 나오니까 너무 좋네 조리를 해줘서 깔끔 깔끔! 그냥 냉장 닭 다리살만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초코레 쓰는 것처럼 네. 이렇게 섞여서 쓰면 잘고 있어요 와 네. 맛있겠다 이거 그냥 먹으면 되죠? 이제 바로 드시면 되고요? 예 치즈는섞지 마시고. 네. 음. 이렇게 아, 퐁주처럼. <웃음> 감사합니다. 두줍은 듯한 사장님의 미소가 너무 좋네. <웃음>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밑에 바닥에 이거 아까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냥 냄비 받침대인 줄 알았거든. 요 근데 냄비 받침대가 아니라 자기장 유도 가열 방식의 언더렌즈를 사용한대요. 어, 가열할 때이 유해물질이 없다고 하고요. 아 매워요? 아, 그 너무 좋아요 네. <웃음> 와 이거 막국수가 약간 매콤하다고 하니까 일단 이 양념장 한번 살짝 찍어 먹어보고 이게 정말 매워서 못 먹는다 이러면 이 양념을 좀 덜어내면 된대요 오딱 좋아 딱 좋아 아 어, 우리 어, 어, 어, 어, 조금 맵네 <웃음> 메밀 80%의 구수하고 건강한 면발 동치미 국물을 살짝 넣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넣어 먹는 게 별미지 오.. 막국수가 양념이 되게 감칠맛 나요 오! 맵고 달고 맵고 달고 와! 달콤한가 매콤함이 그냥 입안에서 탕탕 치는데 오! 달고 맵고 달고 맵고 이러네? 싸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닭갈비가 다 익었으니까 음 응. 쫀득한 식감! 부드러운 닭갈비살 입에서 샤르르르르르르르 입에서 녹아 녹아 우와 치즈가 이제 좀 녹을 때가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통주처럼 이게 아주 이 유명한 우리 지금 제가 2인을 시켰거든요 이게 연인 갈비 연인 갈비 쌈 코스인데 이게 둘이서 먹을 수 있고 메뉴별로 이, 인별로 이렇게 먹어서 언제까지 늘어날 예정이니 난 너를 먹을 수 있겠니? 치즈보고 당황해서 <웃음> 말들어듣네 <말도 더 됐네. 웃음> 아..팔이 아파 치즈국수인가? 이때? 막국수 같이 넣어봐 먹을 줄 아네 이때? 종치미 넣어봐 와.. 고소하고 달큰하고 매콤함이 한꺼번에 딱 들어오니까 입안에서 진짜 오이 식감 폭발하고 근데 어디보고 얘기하냐? 그냥 퍽컷을 살짝 아짝하게 감싸는 그런 매운맛? 완전 맵고 이런 거는 아니고 자꾸 먹게 되네 <웃음> 자꾸자꾸 먹히는 그 맛! 음, 부드러워 음. 젓가락을 음. 쉬지를 않는구나 너봐 와사비 소스 발견! 와사비가 있어 고추 냉이 오. 알싸한 맛 음. 와 이거 되게 독특하네 겨자에 찍어 먹으니까 진짜 괜찮네 오. 이거는 초장 같은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음. 초장인데? 음. 오 닭갈비를 초장해? 여러가지 소스 음. 찍어먹는 크그 맛! 오라이. 저 웃는 거좀봐 우동사리 <웃음> 오. 감사합니다 우동사리는 서비스! 우동이 아주 탱글탱글하니 그냥? 사장님 너무 좋은 거 같아 아 이거 이거 전에 먹어본 거 같아요 근데 잘 먹기가 힘들어요 배타, <웃음> 예전 쓰도 너무 약간고 맞아 맞아 맞아 이게 하는데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? 네 맞아요 많이 음 맞아 맞아 옛날 나폴리탄 그 뭐지? 파스타 약간 그런 감성이 있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었다 아 향수해졌겠는데? 아 뜨거울 것 같아 쫄깃한 식감 대신 투박함이 음. 매력입니다. 툭툭 끊기는 또 그런 투박한 칭찬만의 매력? 그런 거를 되게 나타내 주는 그런 이게 먹을 때는 좀 음, 뭐지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먹다 보면 나중에 생각나는가? 아, 나도 잊고 있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옛날 생각나서 너무 좋은데? 쫄깃하진 않지만 그 투박함이 바로 매력이지! 음. <웃음> 진짜 나 오늘 파이 빠지니? <웃음> 행복한 어깨 탱꿀! 오, 어? 응, 닭 내장이에요. 배로 나올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네. 이 무슨 부위 무슨 부위 들어 있어요? 닭 내장은 닭알심이에요 아, 오, 이닭내장또 오랜만에 먹어봅니다. 닭갈비집에서 내장을 먹을 줄이야? 아니 살이로 내장이 있어. 나 지금 옆에 쌈 들고 내장 나와가지고. 마음이 급해. 마음이 급해. 음! 음! 그냥 그 내장 특유의 비릿한 이런 맛이 하나도 없네. 빨리 손에 있는 쌈부터 먹어야지. 그럼. 와, 깻잎이 최고야. 어, 깻잎이 정말 죽어. 상추 아니고 깻잎, 깻잎, 깻잎에 싸 먹어야 돼. 와, 어, 정말 이 향이 죽어. 이게 테라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? 이게 테라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? 이게 테라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? 그럼 색깔을 만들어 볼까 맥주같이? 얼추 비슷해! 얼추 비슷해! 운전 때문에 술을 못 마시는 밥수리의 바락입니다. 크아.. 아우.. 다리살 진짜 감동인데? 닭갈비는 역시 다리살이지! 치즈 어떡하면 좋니 정말? 저절로 웃음이 막 나온다 급해서 손으로 막 먹어 어, 어 그래 그래 아. 어 그래 어구 그 맛있어 아휴 국수를 어떻게 저렇게 또 한입에 입안이 꽉 차네 아주 그냥 너무 커 음. 매콤한 맛에 맵찔이인 음. 밥쓸리는 응. 땀까지 흘리면서 먹네 소스할 때 과일 쓰나 봐 과일 향이 되게 많이 나 음. 치즈가 완전 뜨거웠다가 촉탕이 식어야지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아주 그냥 이게 과학적인 이 원리로 아 이거 먹으려면 또 일어서야 된다 <웃음> 먹는데 자꾸 뭐가 소화가 되는 거 같고 힘이 드는 거 같고 그런데 아무튼 치즈는 자식다 진리죠 와 진짜 계속 늘어나는구나 음. 끊어 끊어 치즈만 응, 먹으면 일어나는 밥 음. 치즈국수 먹는 거 같아 먹으면서 소화가 되는 거 같아 <웃음> 즐거워요. <웃음> 저 흥미가 식감이 좋더라고요. 당도있어 <웃음> 네, 맞아요. 약간 찰지기도 하잖아요, 흥미가. 건강에 좋다고 드셔도 돼요. 감사합니다. 이제 김가루 드리고 달치알이 식감 너무 좋아 너무 많이 먹는 음. 얘기고요. 음. 한입 먹자마자 멈출 수 없는 숟가락질. 음. 역시 흑맥주는 테라야! 뭔 소리야! <웃음> <웃음> 안녕! 이게 끝일 줄 알았는데 볼거리가 너나 많은 이곳! 사장님이 직접 꾸민 연구소도 구경합니다. 누구나 방문해서 쉬어갈 수 있는 카페 같은 곳인데 앞으로 연구실로 적극 이용하실 거라고 해. 어두워서 잘은 안 보이지만 주변에 꾸며놓은 아기자기한 마당과 꽃들이 기분을 좋게 하는 그곳! 오일 파스텔로 직접 그리신 그림을 보고 힐링 공간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갬성 서비스가 풀 옵션! 추천 가시면 한번쯤 들러보세요! 잘 쉬다 갑니다! 안녕! 아이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한번 눌러주고 가세요!